아 맞다 소소한재미님 재미있니... 그 뭐야 티어 어디세요? 호그와. 티어가 어딘데 어한판 하시죠 저렇게 당당하게 아 뭐야 와와 와, 진짜 상대 뭐냐 푹딱입니다 푹딱이야 푹딱이 밖에 안되는데 한판 하시죠 아, 음. 음. 음. 아... 아 정말 저뭐 티어 어게요 <웃음> 맞추시면은... <웃음> 맞추시면은 그건 안할게 그 뭐야 어 키뷰는 없어도 어 마음만은 키뷰 드릴게요 마음만 챔스... 비슷한데... 아... 딱 비슷한데 아쉽다... 아 맞췄으면은 진짜 키뷰같은 마음을 들수 있어 슈챔신가요슈미이요 <웃음> <주체미신가요? 웃음> 그치 슈챔이지. 이뭔 개소리야? 어, 슈챔 같은 프로 네. 이부지아질리죠 <웃음> 순간 손 버버벌 뜨셨을 거야. 어, 설마, 네, 설마 슈챔한테 네, 취미. 내아금 뜨자고 한 거라고 이러면서 아 이거 어쩌지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다가 하어나 아, 프로라는 근데, 근데, 말 듣자 말자 안친거로 그렇지 거의 한 진짜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어프로라고? 아, 쉬울 것같은데했다가 참교육 당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한번 또 이제 챔스라고 계속하고있죠 챔스 잡는 푸따인데 챔스 잡는 푸따이들 많이 못봤어 나 어. 밑밥 깔자면 복귀 의자면 많이 못해지긴 했어 아, 또 이제 밑밥을 초독 깔자면은 저 얼마전에 팀을 좀 바꿨어가지고 어.. 지금 이걸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전 팀은 진짜 거의 한 챌린지급이었는데 아 지금은 좀 어.. 저도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네요 팀은 역시 적배팀 맞죠 아.. 은바페 팀은 확실히 진짜 근데 적폐팀이 맞아 진짜 편한 편하고 그쵸 저도 지금 연재팀에 만족해요 적폐팀인데 적폐팀 막 깨치는 뭐야 또 <웃음> 할수 있는 그런 <웃음> 블리트가 없다고요? 블리트 없으면 적폐팀 아니지 블리트는 필수지 적폐팀에서 슈팅 이런 부분에서 손흥민도 없다고요 비이라도 없고 은버피 없고 적폐팀 아닌데? 그럼, 적패가 아닌데? 뭐지? 왜 적패팀이란 거지? 포동도 없다고. 끝났네. 적패팀 아니에요. 일단, 팀을 그 보도록 할게요. 소산, 적패팀. 아, 적패래. 소산, 재민님. 순간 저 지읒이 적으로 보였다, 요 어우. 저분 한번 보자. 팀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그런지. 굴리트있는데? 굴리트, 은바페 다있고 덕배, 크레스포, 말디니도 있고 폴퍼그바, 은바페, 캉테. 뭐지? 제라도 없는데? 아... 방금! 나 봤다! 와... 개적패다! 그럼 그렇지 이사람아! 와... 개미쳤잖아 스티븐 제라드, 루드 굴리트, 시바우드 램파드, 마켈레 와요 다있네 와 진짜 선수들 너무한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굴리트, 제라드, 램파드 와 개미쳤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선수들 와 스티븐 제라드는 특히 요거 승부욕 와 그 다음에 패스마스터도 있고, 프랭크 램파드 와... 이 팀이 레알이네 진짜 와, 크루이프 와, 선수들 어마어마하구만, 진심 여기도 굴리트, 은바페, 뭐, 질라타가 없다고 하시더니만 다 있구만 푸티도 있고 야, 알렉산더 아놀드부터 초대 부탁드릴게요, 이 판은 잘 털릴 것 같은데?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굴리트 아까 있던데 와와 와, 이건 그냥 양아치 아니에요 진짜 클럽팀으로 와 저건 진짜 양아치다 와야 저건 진짜 와 클럽팀 야, 야 나한테 뷰팀인데 아, 클럽팀은 좀너무하잖아 진지해 와 아이콘 다 아이콘인데 이거 실어야 와아 에어제비우와 개미쳤다 레알 네 근데 이런판 이겨버리면 그거 하나로도 레전드 하나 쓴다 진짜와 뭐냐? 와 뭐냐?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상대 팀을 오늘 거칠게 다루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이른 와... 시간인데 오늘 왠지 반칙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공잡는 블리. 와 뭐야 플랜을. 이거. 라울 곤잘레스. 와에오제뷰우 에오제 우와. 와개양치나 진짜 이띠와 에우제비우 퍼디난드 넘어뜨리는 것 봐. 와 개미쳤네. 우와이저 크로스, 때저 크로스 뭐야? 패에우안 되지. 자, 아 나이스. 아, 무조건 막자이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와, 수가 있습니다 아, 개미 쳤다. 진심, 어떤 강화 스케줄? 너 강화 너무 자주 하는 거야? 아, 터칭으로 위기를 잘 벗어나네요.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가자, 소나 잡아놓고 슛 아, 아까비. 아, 아까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스스로도 야. 자책할 만합니다. 본인 잘 알겠죠? 와자 비라 은바페 잠브로타 와, 속력봐 와! 기다렸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와! 아주 센스 있게 차 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저거는. 와! 2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미쳤다. 일단 상대팀 아이콘이란 것부터가 일단은 아, 미칠 거아닌가자 연결되나요? 아 막아냈어. 와 까비. 아 터치가 좋지 않았는데요? 공 뺏깁니다. 네 휘막하네요. 디라 그렇지. 자 구나우두. 아 제발 좀. 아 제발 패스 좀 이어줘라 니네아공격 라인들 진짜 패스 안 이어지는 게 짱하네. 공잡는 에우제비 오케이 일단 TC 유카어 붙이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은 오케이 해보자 그럼. 패스 주고. 와 몸싸움 좀. 와. 자, 올라가죠. 키퍼 방어에 내크공 흘러갑니다. 와 뭐야? 보질 반대 이 넘어졌어. 영리하게 인터셉트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패스 주고 패스 주고 공 잡는 분리. 전반전 상 상대 어디 갔냐. 근소한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나, 아 했어요. 뭐야 아, 나응바해줘곰 받은 줄 알았어 와 그렇지 반대이크 반대 아무리 이 너네가 아이콘이라도, 이 아이콘이라도 이못 뚫는게 있는데 반대이크는 와 뭐냐 나우의 볼터치 어, 슈팅 시도 키퍼의 선방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나. 와 진짜. 선방 막아니다와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포그바. 와 골키퍼 역시 방어 능력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키퍼 같아요. 골키퍼 이번엔 펀칭하는걸 택했습니다. 네. 슛. 그렇지 이건 들어가야 진짜. 와 드디어 들어갔다. 저 신만 뚫기. 와 너무 빡세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빡세 저 시몬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수비수들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공격수도 미친게 아, 와이 히바우드, 히바우드, 히바우드 진짜 쟤는 아웃프런트 슈팅 미쳤었다 잡습니다. 어어? 와 예측해도 막기 힘들다 와 올때 상단을 노렸을까요? 아 개사기. 빨리 들어갑니다. 네, 이도은뭐 키퍼가 막기 힘들죠. 그렇죠. 상단 구석으로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호나우드 움직입니다. 어, 제발. 자, 우리의 볼터치. 자, 버디난드. 검은 튤립, 굴립. 폴, 퍼그바. 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야, 가끔바 어, 이거지, 가끔바 어, 와. 아무, 아무도 우리 팀도, 솔직히, 아무리 상대가 아이콘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좀 힘들었을 어, 뿐이지. 막는 건 가능해, 우리 팀도. 그리고 폴, 퍼그바랑, 반데이크, 쟤네들 합치면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쟤네들도. 자, 클라우드. 자,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좋군요. 아, 폴 퍼그 봐. 오케이. 가. 우리 팀의 굴리트부터 해 가지고. 칼 워커다. 그만합니다. 아 가지고 아, 같아야 너도 선방을 해 줘야지. 그렇습가감각그치 강화 안 하는 게 맞아. 그거 터질 수도 있어. 형이 강화를 항상 받다는 것도 리프. 강화 터졌다 클라 버리고 수비 뚫어냅니다. 족겁입니다. 자, 위에이다 와, 뒷박스에다 진짜. 골각에다 내다 쓰면 골이 될 뻔했어요. 와! 와! 와! 아, 나잘 막네.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호그바. 와! 야, 겁나잘 막네, 진짜. <웃음>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아. 반대 이끄. 자, 잘 넘겼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와, 가끔 아. 5 가끔 아, 죠 진짜. 오늘 골 많이 나오네요. 3대 2. 와, 저 진짜 아이콘이라고 갖고 힘들어, 진짜. 아니, 선수들 하나가 다박스에 진짜. 하나하나가. 그래도 가끔 하니까 뚫는 거지. 아깝. 가끔 봐도 있고 하니까 뚫는 거지. 만약에 저 90억 팀 있었다. 벌써 폴 포그바부터 시작해갖고 애들. 와, 진짜 겁나 좋았겠지. 토츠. 어, 토츠 반데이크. 소니도 토치로 바꾸고. 아, 20토치로 바꾸고, 소니. 상조 상무가 붙잡혔네요. 전반의 리드를 유지하지 못하고 후반전에 결국 역전당합니다. 와, 제발 그렇지 가요. 워커, 와, 나이스 까비 물풍선. 안녕 워커 라울 벌. 나이스. HK 물풍선 님 추천 정말 네, 추, 감사합니다. 와, 더블 슈면서 패스 성공률 역시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꾸준하죠. 자기 없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아, 까비 했습니다. 까비. 상대 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통과시켰습니다. 아, 수단 패스 좋습니다. 지금 수비로 전환됐을 때 집중력이 상당히 좋죠. 자기 코너 아웃 와우, 까비. 키퍼덕을 봅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와... 유튜브 각을 뽑아주신 지갑...아이... 소소한재미님 와...너무 감사합니다 와...진짜... 와...개 양아치팀 진짜, 와, 양아치 진짜. <웃음> 이런말하면 안되지만은 n n 을 추합 진짜... 못해도... 거의 한... 180억정도는 되는 진짜 추합 다 합쳐도 180억 또는 거의 한 190억정도 되는 팀와이 팀을 제가 이겨버리네요 와 개미쳤잖아 진짜 수비랑 와 유튜브 각을 만들어주신 진짜 소선재민님 정말 감사해요 와나 언제 한번 이팀 와, 한 번, 진짜, 그거, 체감해 봤으면 좋겠다, 팀. 와, 시바우드에다가, 이건 진짜 꿈의 팀 아니야. 진짜 진심이고, 꿈의 팀이다, 꿈의 팀. 팀컬러 단일 팀에다가, 와. 미쳤다. 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팀 어떻게 이겼냐? <웃음> 나 어떻게 이긴 거야, 이 팀? 와. 진짜 손에 지났다고요, 와. 저희팀 도대체 어떻게 이길 거, 이긴 걸까요? 갑자기 말도 안 나와, 이제. 와, 근데 어떻게 저팀 이긴 거야?